네 안녕하세요 쌍을벽 구독자 여러분 조팜나무 조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두 번째로 원하시던 태권도 대주이수를 준비했습니다 <웃음>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겠습니다 네. <웃음> 평소에 태권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저는 태권도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3단입니다 태권도 삼단 중고등학교 해서 오랫동안 좀 수련을 했고 그문대성 선수가 그 뒤울기로 히어했을 아. 때 밤에 오줌을 쌀 뻔했어. 아 너무 좋았어. 우리 관장님 그 배가 서다 불러갖고 어. 나는 원체부까지 우승했습니다. 수학교 응. 그럼 진짜 잘하네. 잘하네. 경기도 원체부 저도 주제스를 <웃음>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데, <웃음> <웃음> 배우고 싶은데. 저랑 했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누워서 뒹굴기만 하고 어? 머머리마냥 <웃음> 치... 좀 <웃음> 제가 저번에 조준호 선수랑 할 때는 응. 아 저도 서서 멋있게 서서 넘어뜨리고 아, 멋있게 날아갔어요. 아, 스탑. 자 각성 각성 각성 그렇지 각성하고 좋아 어어어패아 멋있게 날아갔어요. 아 저, 제가 멋있게. 아좀 네, <웃음> 잘못했어요. 제가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아이거 네. 어떻게 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태권도의 대결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태권도를 찌바를 건지 저는 오늘 태클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 네. 태권도를 어. 상대한 데 있어서 태..태클을 아, 안 한다 태클을 공인할 거예요 태클을 하지 태클 않고 클린치 아, 네. 싸움 어, 클린치 싸움 어, 제가 봤을 때는 <웃음> 태권도를 너무 무시하는데 이게..이게.. 나이차이나 <웃음> 그냥 이걸로 그냥.. 아 근데 뭐 위험하면 뭐쓸 수도 있죠 뭐 <웃음> 근데 만약에 그레이시 주지수가 또 너무 무기력하게 조 터지면 스포츠 주짓수 대표로 또 나올 아, 네. 준비를 했다면서요? 모던 주짓수가 나가야지 네. 음. 어, 저는 오늘 복싱이 나온 줄 알고 왔는데, 이제 태권도선수 분이 계셨는데 아, 이제. 복싱은 주짓수에서 쫄아서 빰스러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족쟁이도 조진다고, 우리가. 네. 어. 족으로, 족으로 네. 조준다고. 네. 오늘 족 꺾인다는데. <웃음> 안 되겠는데? <웃음> <웃음> 아, 재기기 전에 <웃음> 어. 보내야겠는데요? <웃음> 어, 제가 한말 아닙니다. <웃음> 저랑 아, 하실 건데 아, 갑자기 상대 상대 바꿔서 붙은 다음에 안 떨어질 거. 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붙여준대. 네? 붙여준대. 아, 그게 좀그뒤 차기가 그,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진짜 가거든요. 그치 디즈. 예, 디즈 맞. 그래플링 할줄 알아? 그, 그래플링 할줄 알아? 또 최강이야. 오. 오. 아 진짜 와 진짜. 우리 챈 되면 정말 무슨 힘들만 나와. 아, 나 빼고 순정이 없네. 와 나만 순정이야? 뭘 순정이야. 진짜 나 대시 배웠으면 저기 아 우리 그거는 유사종목이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 <웃음> <웃음> 아, 자는 애들은 볼 찐데. 애들만 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나도 순정이다. 전부 다 지금 유도를 했다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우리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조묘한 급나수보다 졸렬한 타격이 났다. 네네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종목 바꿔 대결. 내가 태권도 탁동 유도그래서해볼게 근데 한, 어. 아, 저도 진짜 한 대도 안맞지 당연히. 한 대도? 1점도 안 뺏긴다고? 아, 아 절대 안뺏겨요 아예 발이 스치기 힘들죠. 아 진짜? 에, 대신 어, 근데 저도 넘기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해줄게요. 무릎만 꿇혀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요? 아, 아, 아, 아, 아. 무릎 딱 무릎까지만 수단이 아, 아, 아, 아, 기 때문에. <웃음> 초단이기 때문에. 초단 맞죠? 일단은 초단이라. 일단은 초단이. 에이 초단, 초단. 에이 초단, 초단. 자, 그러면 여러분, 주짓수 대 태권도, 태권도 대 주짓수 가기 전에, 유도 탁동룡 대 태권도 조준호의 경기장 예열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유도 탁동룡 대 태권도 조준호의 메시 도탁동륜이 과연 한 대도 안 맞을 것이냐 태권도 조준호가 무릎도 꿇지 않을 것이냐 지금 시작합니다 원래 아, 악성 네, 네. 네. 시작 시진 <웃음> 터! 터! 터! 터! 스터 터터 터터터 터터터 다, 왜안 다, 다, 다, 다, 다, 다, 왜안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경고! 아니 도를 왜? 요도를, 아니, 요도를 왜? 해. 아니 요 왜? 를 아니 야니당할수 있지 아 미식이 무슨 당황해야 아니, 아니 대치기 할수 있지 대치기 대축, 할수 있어요 다시 자 알겠어요 대치기 할수 있어요 아너 대치기 할수있어자 시작 쒸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무서워 이게. 이게 자 다시 시작 화사! 끝났습니다. 오케이. 음, 못 잡는다. 너 초반 맞냐 아이. 야, 근땄는데 <웃음> 오케이. 자, 술을 먹어볼 엄청 힘드네. 준비, 5, 6, 7, 자 9, 10, 11, 12, 13, 무릎이 닿아야죠 무릎 닿아야죠 쏘아쏘 계속 계속 계속 아아아아 하하하하 하자태권도 선수에게 자 유도로 졌습니다 아니, 발차기가 안 무서우니까 그냥 들어 버리네 하 <웃음> 따는게 아니라 그냥 아프고 그냥 패대기 쳐졌습니다 네. 한판이죠? 네뭘 한판이야? <웃음> 한판. <웃음> 여기 여기 유래사는 한판입니다 네. 그렇지 초단 네, 인증 응. 어 인증 아아 아, 솔직히 내가 와. 니킥 때릴 수있아 근데 어, 봐주시... 아 닉킥은 탱골이네 <웃음> <됐고들은> 안... 아무튼 <웃음> 승! 승! 수 승. 하셨습니다자 <웃음> 여러분 심판 매수와 <웃음> 주작의 <주저하게 웃음> 어떤 유도의 석연치 않은 승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경기장 예은 여기까지 끝! 메인 매치 태권도 대 주짓수 주짓수 대 태권도. 이렇게 심판하면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매치 지금 시작. 앞으로 아! 빠져야 돼. 누가 앉아, 누가 앉아. 감을 잡았다라는 소리. 아! 잡았다라는 소리. 는 소리 아!